안녕하십니까. 정유성입니다. 음, 아, 이번 시간에는, 저기 오른쪽 아랫배 팽창에 대해서 몇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웃음> 오른쪽 아랫배 팽창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음,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어떤 전체적인 가스 이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한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우승, 정우승님이 부산에 살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아이스크림 후원금 보내주셨는데 우리 우성님또 아이스크림 한두 개만 보내주셔도 되는데 100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이스크림 100개 보내주셨는데 제가 배부르게 아주 잘 먹고 힘내서 동 영상도 열심히 올리고 세미나나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돕는 방향으로 이렇게 귀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 님은 예전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두 번이나 올라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시, 안 좋았던 분인데 지금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 참 감사해요 이런 분들 볼 때마다 그냥 제 마음에 나또한명 살렸구나 또한명 살렸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뭐 예전에도 또 그분 또 후원금 또 보내주셨는데 이번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말로만 이렇게 감사하단 말은 전하기가 참죄송하고 하여튼, 우선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복부 아, 오른쪽 하복부 평창이라고 했죠. 그죠? 제가 많이 겪었던 경험을 있던, 그리고 또, 이런 보면, 의외로,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거나, 이러 보면, 이런 증상이 종종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른쪽 하복부, 오른쪽 아랫배고 오른쪽 아랫뼈가 팽창이 나타나는 경우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폐가 떨어지면서, 폐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큰 요인이고, 또두 번째 가장 큰 요인은 어, 주무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 똑바른 자세로 자지 못하고 혹은 다리 동작이나 그 전날 밤에 아, 이렇게 자발 운동을 제대로 못해 주고 혹은 과식을 했을 때도 과식을 했다란 말은 그 음식이 창자 속에 들어가서 상당량의 가스를 발생시켰다는 뜻이거든요 밤새도록 가스를 발생을 시켜요 근데 문제는 이 가스가 왼쪽 부분에 있으면서 자는 동안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빠져나오고 있으면, 빠져나왔으면 괜찮은데, 어떤 요인에서든 여러분이 뭐, 엎치락, 치락 하면서 옆으로 자기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가스가 못 빠져나오면서 왼쪽에 머물던 가스가, 여러분들 오른쪽에 팽창이 되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 6, 70% 가까이 되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왼쪽에 머물던 가스가 서서히 오른쪽으로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맹장 있는 쪽으로 가스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 저는 좀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돼요. 아침에 잠을 잘 잤다. 아눈 깨운 하다 이런 느낌으로 일어났는데 움직이다 보면 딱 오른쪽 아랫배가 막 치는 거예요. 으, 아파. 네. 이런 경우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몇 년간에 걸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할 때는 진짜 걷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과, 예, 굉장한 고통에 휩싸였는데, 그때는 원인도 잘 모르고, 네, 그랬었던것 같습니다. 제가 요, 요, 요 앞전 동영상에, 이제 치료의 첫 단계이라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제 가슴 들어올리기, 아,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 여러분들 일정, 아, 일정 부분 가슴을 들어 올리지 않으면 꼭 이렇게 아랫, 아랫배, 오른쪽 아랫배가 팽창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도 하고요. 폐가 음. 그 순식간에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누적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다가 이제 어느 시점 때문에 푹 떨어져 버리는데 푹 떨어져 버리면 이제 가스 이동 자체가 막히면서, 여러 보셨잖아요, 그죠? 어. 그림상으로 보셨는데, 가스, 그니까, 그죠? 이쪽 부분이죠. 오른쪽 배가 내려앉으면서 이쪽 부분을 눌러버리면, 가스 이동이 멈춰버리죠, 그죠? 어, 그죠? 어. 이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서 가스가 갇혀버려요. 어. 이 부분에서 가스가 갇혀 버리면서 결국 여기가 팽창이 되거예요 폐가 떨어지면서 대장과 소장 이 윗부분 상단을 눌러버리면 가스가 이동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가스는 원래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위장으로 해서 식도로 호흡기를 통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탁 맞춰버리면 이 부분이 팽창이 돼. 요 어떤 분은 이 윗부분이 팽창이 되어버린 분도 계세요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될 텐데, 요 오른쪽 아랫배가 팽창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팽창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 거죠. 그죠? 어 조금 팽창됐을 때는 아프다는 느낌 못 느껴요. 근데 이제 한계선을 지나가면 팽창이 되어이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 하든 여러분들이 가슴 덜어올리기와 규칙적인 잡아라, 운또 게을리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뭐, 한번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루틴을 계획을 짜라 그랬죠. 그죠. 15분에 한 번씩 하든, 20분에 한 번씩 하든, 30분에 한 번씩 하든, 자기 몸에 적합한 자발화 운동과 가슴 들어 올리기, 여러분 스스로 기준을 설정해 주셔야 돼. 기준을 설정해 주셔야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막아낼 수가 있고, 오른쪽 아랫배나, 뭐, 왼쪽 아랫배나 동일하지만은, 일단 아랫배 팽창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다리 들어 올리기, 그러니까 무릎 들어 올리기를, 무릎 떨어 올리기는하죠 오른쪽 아랫배가 팽창이 일어났으니까 무릎을 들어 올려야만 위로 향하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던 가스가 올라와요. 그죠? 네. 실제적으로, 네. 이런 경우가 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양쪽 발목에도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래주머니 이거 함부로 적용하지는 마세요. 제가 나중에 한번 발에 차는 모래주머니나 낮 동안, 밤에 차는 거는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죠? 아, 근데, 낮 동안 차는 거는 여러분들 임의 대로 막, 무리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좀,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군복무하다가, 이제, 행군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인데, 아랫배가 너무, 양쪽 아랫배가 너무 평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프고, 빵빵하고 딱딱하고, 이런 분인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모래주머니를 착용하라고 했는데, 모리주머니 착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리주머니 착용하면 걸어다닐 때, 이제 들어 올릴 때그 모래주머니의 힘이 작용을 해요. 땅바닥에 내릴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들어 올릴 때 작용을 하면서 힘이 위로 향하다 보니까 아랫배에 있던 가스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아랫배가 쑥 들어가는 대신 에 윗배가 막 빵빵해지면서 아주 힘들어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되셨고 저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랫배가 아프신 분들은 다리 들어올리기를 하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어, 다리 올리, 들어올리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 음. 그러니까 오른쪽 아랫배 통증을 최대한 막으려면 그 제가 주무시기 우리 명치 통증 어, 가스 그 뭐야 명치 통증하면서 5개 올려놓은 동영상 있잖아요 가스 배출 문제에 하든뭐 어떤 주무실 때 이렇게 하라. 이런 동영상, 다섯 개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은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한 20분 전에 자발 운동을 어느 정도 충분히 해줘야 된다. 왜? 어차피 자는 동안 폐가 또 슬슬 내려앉기 시작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폐가 내려앉기 시작해요. 근데 자발 운동을 충분히 해주면 폐가 자는 동안 어느 정도 내려앉는 걸 막아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자발 운동을 충분히 해서 폐를 충분히 수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누워서 다리 조작을 하고 그리고 68강부터 76강까지 나오는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 그래서 다리 조작을 해서 주무시는데 최대한 똑바로 주무시려고 노력하라 아, 다른 자세로 베개를 빼고 이부자리를 조정하고 다른 자세로 주 그러니까 버텨야 돼요 여러분들 뻗이다 버티다 버티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빠른 자세로 자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면 막 불편해서 막 옆으로 누워 버리고 이런 경,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다가 깨면 억지로 잘려고하지 말고 또한 3분에서 5분이든 잘 발을 움직인다. 왼쪽 발을 천천히 진짜요. 여러분들 왼쪽 발을 천천히 움직이라고 하니까 막 1초에 한 번씩 팍팍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었는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10초에 한번 툭 쉬는 거예요 툭가만히 10초 10초 굉장히 길어요 근데요 파닥파닥파닥 이렇게 움직이면 잠이 안 와요 막 가스도 너무 많이 이동해갖고 여기가 더상복가 왼쪽이 더부르 해지고 빵빵해지고 이렇게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한번 움직였다가, 한 10초 정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10초. 그러면, 10초 기다리다가 잠, 잠이더라고요. <웃음> 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하는데, 한번 터가고 기다리잖아요? 일부러 안 자려고 해요. 나 5분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1 0초 굉장히 길어요 자 이제 10초 기다리다가 나도 모르게잡아요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게 될 겁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발, 발을 발 이렇게 움직이는데 왼쪽 발을 에. 그걸 하여튼 최소한 5분 이상 10분 정도는 해주고 자야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걸좀 막아낼 수 있다 그죠? 어.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이런 것도 가르쳐 드렸게요 자기 전에 앉아서 이거 다섯 번만 하라 그러면 가스가 더잘 나오니까 네? 또 머리 들어 올리기도 한 다섯 번 정도 해주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다섯 번해놨는지열번해놨는지뭐 이제 다섯 번, 번, 뭐번 정도 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똑바른 자세로 누워 자려고 해야 오른쪽 아랫배가 팽창되는 걸 막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다리 동작 잘 해주시고 그죠 예 네. 근데. 하여튼, 오른쪽 아랫배가 막 심하게 팽창된 상황이 올수 있어요. 아주 심하게. 그럴 때는 진짜 안 풀리거든요. 극도로 팽창됐을 때는 이게 진짜 쉽게 안 풀려요. 한 시간, 두 시간에 풀리는 개념이 아니야.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빨라도 반나절이야. 길면 하루 꼬박 끌려요. 한숨 자고 나야 풀리는 경우가 네, 태반이고. 그러니까 아주 팽창되버이면 이거는 바깥에서 활동하면서 이걸 풀기는 거의 불가능해 가요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완화시킬 수는 있는데, 아주 팽창이 되버면 일단은 상황이 허락된다면 무조건 집에 와서 누워서 다리 조작을 해야 돼. 누워서 다리 조작을 해야 되고, 이거 왼쪽 발을 갖다 그러면 천히 풀려요. 그러다가 한숨 한두 시간 정도 주무시고 나면 풀려 있는 모습이 어, 어, 모습을 나타날 거예요 근데 자 일단은 낮 동안에 그니까 러뭐 여러분들이 뭐 바깥에 이가다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가지껏 모든 것을 활용을 해야 돼요 일단 폐를 덜 올려 폐를 덜 올리고 자발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자발 운동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하시고 그죠? 그런데 네. 오른쪽 아랫배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분명히, 오른쪽 다리부터 허리, 가슴, 목, 이쪽으로 지금 피가 못 올라오고 있는 형상이에요. 오른쪽 팽창이 되면서, 그쪽의 폐가, 피와 가스가 상당히 많이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산을 시켜줘야 돼요. 이 위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아랫배가 팽창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든, 오른쪽 팔을 더 많이 흔들어야 된다. 네? 뭐 물병이나 좀 무게 있는 걸 이용해서 바람을 불면 가슴을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폐도 더 빨리 수축이 되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막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고 왼쪽 다리는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해서 가스를 왼쪽으로 자꾸 이동을 시켜야 돼요 오른쪽 다리는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고 왼쪽 다리는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하고 또 허리도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있으면 허리를 왼쪽으로 살짝 기울이겠 있으면 여러분 반대로 오른쪽 허리 근육이 딱딱해져요. 왜이 자세를 버티기 위해서 오른쪽 근육이 지금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오른쪽 허리가 힘이 가면서 피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가스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오른쪽 상자로 그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눌렀다 떨어. 눌렀다, 들어줬다, 들어줬다, 들어줬다 하면, 여러분들,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오른쪽의 팔을 들었다, 내렸다, 이제 왼쪽도 물론 하지만,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무릎을 들었다, 내렸다,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서, 오른쪽 근육이 딱딱하게 만들어서 끌어올리면, 천천히 올라와요. 천천히 올라오는데 조심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 왔을 때는 사람 만나는 거나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잘안 풀어져요 최대한 어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응.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오른쪽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하고 바람을 불게 되면 폐도 이렇게 들리고 응? 여기 있던 폐가 들리면서 여기 에 있던 가스도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죠? 올라온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눌러버리면 가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왼쪽 발바닥을 눌러버리면. 그리고 눌렀다가 왼쪽 다리를 들면 또여 내려왔던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에 있던 가스가 점점 분산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죠 자, 어떻게 하든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라는 거는 왼쪽에 있던 가스가 자는 동안 이렇게 넘어와버렸다는 거예요. 이쪽에 가득 가스가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폐가 떨어지면서 이쪽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여기 머물러 있는 건데 자,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 가스가 올라온다. 오른쪽 팔을 들었다 내렸다 바람을 둔다 하면 오른쪽 폐가 들린다. 그러면서 여기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눌러버린다. 그러면 가스가 내려가는 거야 다시 왼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해준다. 그럼 가스가 올라오는 거야 자, 가스 이동 시스템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풀려나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는 근데 누운 상태에서 누운 상태에서도 조금 빨리 회복하고 싶으면 미리 눕기 전에 자바라 운동을 좀 강하게 좀 해주세요. 왜? 펜을 지금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 오른팔을 더 많이 흔드시고. 뭐할 수만 있다면, 지금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할 수만 있다면, 팔굽혀펴기도 좀 해주시고, 그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물구나무 서기를 하든가 뭐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해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폐가 또 빨리 수축이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눕는 거야. 물병을 이렇게 잡으세요. 잡고 이렇게 눕고, 뭐, 살살 이렇게,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도 되고, 잠깐 해주다가, 그죠? 한 1, 2분 정도 해주다가,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있다가, 이제 내리잖아, 그죠? 내린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왼쪽 발을 5초나 10초에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가스가, 오른쪽에 있 가스가 서서히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오른팔을 또 흔들어주는 이유는, 오른팔을 흔들어주는 이유는, 오른쪽으로 폐가 수축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그 상태에서 왼쪽 다을 천천히 흔들어주면, 잠이 와요, 잠이. 잠이 오면, 30분이든, 1시간 정도든, 2시간 정도든, 잠을 자고 나면 결국 풀려요. 체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체했을 때도 이렇게 하시면, 어, 오른쪽 아랫배 팽창된 게 회복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오른쪽 아랫배가 팽창이 됐다라는 거는 가스를 올려줘야 된다.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내려줘야 된다. 또 왼쪽 위로 또 끌어올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자발 운동을 해서 가스가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된다. 뭐 고정 고정 고정점이니까 그러니까 <웃음> 좋습니다 여기까지 응, 하다